외쳐보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보지 미까자 마랑입니다. 하이. <목소리> 저희가 오랜만에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한 분을 제가 모셨거든요. 자,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놀리왕 전기님이십니다. 야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놀리왕 전기라고 합니다. 네. 2021년, 아, 네. 아, 최고의 키워드가 아닌가? 정기 아, 과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떡상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불러주지 않아서 많은... 많은 <웃음> 아, 네. <웃음> 네, 아, 님이 불러주신 아, 것도 좀 감사하죠 아, 네. 운동은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학창시절 별명이 3대 500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이랑 싸울 때 내가 세대 때를 딱 500대 맞아서. 아, 1 <웃음> 0대까지 그 아, 맞아. 맞아. 어. 네. 아니, 근데 떡대가 네. 되게 좋으세요. 아, 키 몇이세요? 키가 이제 한182 정도. 와, 진짜 네. 크시고. 아, 진짜 품치가 되게 좋으세요. 네. 아니. 오, 형. 너무 <웃음> <오>, 좋습니다. <와. 웃음> 구독 안, 안 해? 해? 그럼 나가. 본인 입으로는 뭐 3대 500이다. 격투기를 좋아한다. 네. 어 운동만 안 했을 뿐이다. 경력 자체는 PT를 좀 받아보셨다고? 동네 헬스장에서 PT 사기를 한번 당해가지고 <웃음> 벤치프레스 하시자 했더니 이렇게 멀뚱멀 쳐다보더니 앉아서 하는 건가요? 하시더라고요. <웃음> 네. 간단하게 네. 50kg 맞춰서 한번 가겠습니다. 예? 네? 50kg. 아, 50kg? 네. 아니, 띠동 용... 가보니까 좀말 편하게 해도 돼요? 어 그럼 저도 동갑이니까 말좀 <웃음> 예. 지금 물건 1세 아, 아. 하아나둘셋 오케이 자힘 주시고 자해보세요 한번 자, 좋아요 아래아래아래아 으아 으아 됐다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몇이요? 65, 65. <웃음> 준비됐습니까? <웃음> 준비됐습니다 자, 가자! 하나, 둘, 셋 <뭇> 오케이, 앵 주시고 내돕니다 자, 그만! 굿굿굿굿 <웃음> 야. 어? 야, 밀어! 경기야, 밀어! 정기야 밀어! 정기야 밀어! 경기야, 아, 아, 아, 아, 아, 아, 밀어! 아니, 밀어봐! 아니, 밀어봐! 아니, 밀어봐! 밀어봐! 경기야! 밀어! 박사! 자, 오케이 무게를 그래 줄여야 돼 여기서 더할수 없으니까 다음으로 가시죠 <웃음> 55kg 도전 한번 갈게요 55kg 55. 가시죠 해볼게요 <웃음> 어? <밀어>. <웃음> <보익>! <웃음> 아! 아! <웃음> 당연한 거기 때문에 포기라는 것 자체가 저는 수치입니다 <웃음> 무디티 <웃음> 마인드예요 가면 되는? 우차 오케이 성공 <웃음> 아니 솔직히, 솔직히 얘기만 그만할게요. 이거 들어보고서 겁이 났나요? 아니요. 그냥 유머를 위해서 살짝 정리를 아, 했었고장난 하신 거죠? 자. 돌아갈 테니까 자. 자, 밀어! 저기야 밀어! 야로 준비로. 준비이아비로준이로 준비로. 준비로. 준비로. 겠습니다비리 준비로. 준비로. 준비 알림이나 받아. 모든 운동의 웨이트 트레이닝이 꽂히려고 하는 데드리프트를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중요성이라든지, 뭐 네. 그런 건잘 아직 모르시겠네요. 아, 네, 아직 잘 모릅니다. 아, 이거 잘하잖아요? 네. 아, 네. 이런 <웃음> 말씀까지. <웃음> 네. 자, 자세가 진짜 좋으시거든요. 잘 네. 좋다라는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금 바로 갑니다. 네, 시됩니다 자. 네. 자, 업. <웃음> 벽이라는 건 넘어서기 위한 것이죠. 본인이 벤치프레스 했을 땐좀 그랬는데, 이거 딱 성공하니까 확실히 확 올라오시네. 네. 아, 그죠. 아, 나도 이제 뭐 보디빌드한 번. <웃음> 저랑은 <웃음> 무관한 발언이라는 거. 네. 바로 7 0 k 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어! <웃음> 아니 힘이 아직도 충분한데 아직도 충분하죠 한계 오질 않았어요 오잘 어, 드시네 뭐 저도 제가 두렵네요 저의 한계가 어디일지 벤치리프트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여기서 <웃음> 벤치리프트네 <웃음> 어? <웃음> 야 너무 잘해 이 정도도 솔직히 50%도 안 썼습니다 제힘네어 <웃음> 근데 말은 네. 말은 이미 지금 파워리프터예요. 아. 좋아요. 근데 이런 자신감 좋거든요. 네. 준비셨습니까 예. Yep. 자, 가시죠. 어! 우와! 야, 저는 너무 잘랐는데 90kg. 쉽죠. 와, 성공!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세 자리 숫자를 가네요. 예, 네, 이제 솔직히 이제 벤치프레스 들었을 때 55kg 들고 이제 <웃음> 아, 컨텐츠 좋됐다 <웃음> 네, 마랑님을 이제 <웃음> 다시 볼 수는 없겠구나 네, 어. <웃음> 집에 갔는데 막 인사도 안 하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는 아니. 말도 없이 이제 <웃음> 자 알겠습니다 100kg 그냥 바로 들어가시죠 바로, 바로 가시죠 네, 이거는 뭐한150 들어야죠 여기서 <웃음> 네 준비했습니다 어! 100kg 쉽네 쉽습니다 100kg 성공 와 아, 100kg 쉬워요. 아, 괜찮으시야? 좀더 올라갈까 아니면 올라 한번 더 가보죠. 딱한 번만 더 올라갑시다. 네한 네, 번만 야. 더.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욕심 없어요 저는 논리랑 와... 이민이랑 뭐야 뭐300찍어줄 때도 욕심 없어요 그냥 <웃음> 피 한번 쭉 빨라고 보는 <웃음> 거기 때문에 네, 네, 안 그렇죠. 다치는 선에서 처음이고 이런 데금 절대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으니까 110kg만 딱 보여주시고 <웃음> 네, 잠재력만 보여주고 가세요 그죠 그냥 맛만 살짝 보여주고 네, 이제 네. 운동 컨텐츠를 저도 뭐 예전에 었을때 저의 본 모습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맛보기로 맛보기입니다, 여러분들. 110kg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 도전입니다. 가시죠! 가봅시다! 어, 됐다, 됐다! 자, 고! 어, Let's g e 볼거 없어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네. 하지만 어, 저는 여기서 멈출게요. 근데 츠도 하셔야 되고 음. 여기도 여기만 보시고 나중에 다른 데서 보여주세요. 아, 좋습니다. 와, 진짜 저는 오늘 피맛 빨면 됐지. <웃음> <웃음> 뭐, 네. 골세는안 오네요. 조, 그러면 좋을 네. 것 같아서. 오케이, 그럼 데드리프트 110kg로 스쿼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어, 아, 스 좋습니다. 40kg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갑니다. 머리 한번 쑥! 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고! 굿, 굿, 굿, 굿, 굿, 굿. 자, 어! 아! 아. 40kg 쉽습니다. 아. 근데... <웃음> <웃음> 이것도 그냥 유머로 또방송을 <웃음> 뽑아야 되잖아요 네. 2차 시도 5 0 k m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집중을 흔들지 않고 오케이 해봐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업 어. 오케이 오케이 성공! <웃음> <오케이. 웃음> <잡아라. 웃음> 아 힘은 좋은데 이게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테크닉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이 네. 그 네아 <웃음> 너무 쉽게 했잖아요 그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그래도 한기는 봐야 되니까. 1 0 k 로한번 가보죠. 오케이, 갑시다. 딱 좋아요. 지금 위치 좋아. 오케이. <목소리> 여기 있 아, 아, 아, 아, 아. 저기 아파? 앞으로 가봐요. 어, 어, 앞으로, 가면, 어, 앞으로 가세요. 어, 아파 아프. 여기가 눌린 데가 네, 아파요. 여기 어깨가. 눌린 데 아파요. 눌린 데요 들어갔잖아. 이걸 힘을 빼면 아파요. 그러니까 힘을 꽉 줘야 돼. 그래야 안 아파요. 자,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충분해요, 충분해요. 자,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것도 못 뜨냐 이러시는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또자 <웃음> 네. 벤지프레스 55kg 데드리프트 110kg 그리고 스쿼트 50kg 로 종합 215kg 노리정기왕님께서또 많은 콘텐츠로 또 아, 여러분들에게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도와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또 어, 오늘 도와주신 만큼만 <웃음> <웃음>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리왕정기 마왕의었습들감니다감사 감사합니다 아,